둘셋, 이레스!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세컨드 픽스 위크를 맞이하여 다시 돌아온 모두의 시작에! <웃음>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픽스 분들께서 참여 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아, 정말로. 아, 네 픽스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당연하죠. 맞죠? 네 이벤트에 참가해주신 픽스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작품을 또 저희 다섯 명이 또 주도 면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렇지. 정말 정말 어렵게 선정했습니다. 좋다. 네, 우리 픽스분들께서 보내주신 작품들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봤고 저희가 이거 하나씩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진짜.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어렵게 고른 작품들을 각자 한 명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BX입니다. 네, 제가 뽑은 픽스문은 바로바로!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문입니다! 네! 네, 제가 정말 많은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을 뽑은 이유는요, 바로바로 바로 재치입니다. 예! 저희도들 재밌게 보고 있는 픽스들의 유머러스한 댓글들을 또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뭔가 감동적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예장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예장품은 이렇게 폴라로이드 5장 제가 직접 찍고 제가 직접 꾸민 이제 네, 이렇게 폴라로이드 5장과 그리고 이... 600만 불의 c i x 놀이공원 편에서 또 제가 썼던 머리띠를 또 제가 이렇게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픽스 분에게 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애장품.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어, 제가 뽑은 당첨자 분이 있습니다. 제 심사 기준은 바로 조화로움이었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 포함하는 당첨자는 바로 바로. 네 제가 좋아하는 저희 노래 Everything 가사에 잘 어울리게 저희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어, 보면서 되게 감동도 받고 되게 어, 픽스분들 생각도 많이 하고 당첨자분의 생각도 어, 생각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 제가 감사 인사를 위해서 어, 애장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애장품은 어, 정말 제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된, 안될 그런 애장품을 갖고 왔어요. 짠! 바로 이 바셀린인데요. 바셀린.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바셀린을 큰걸 들고 다니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 바셀린이 이 입술 텄을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애장품에서 갖고 왔는데 사실 좀 뭔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폴로이드 사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바로 찍고 제가 직접 꾸며가지고 멘트까지 다 쓰고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에는 이거 아무도 없는 어 저희 SHX 멤버들이랑 같이 롯데월드 에 가서 단체 사진 찍은 건데 화질 이좀안 좋아요. 근데 이 분위기를 한번 봐주시면 되게 저희의 행복함을 분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막내 현석입니다. 네또 제가 뽑은 픽스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네또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마치 좀 저희 좀 다이어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 뭔가 좀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그런 멤버들의 매력 포인트? 그런 걸또 굉장히 또잘 캐치하셔서 이 작품에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이렇게 또 고생하셔서 만들어준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픽스문을 위해서 드릴 애장품은요. 제 어릴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복사본도 아니고 진짜 그 원본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게 사인도 했고요. 이건 어렸을 때 침대에서 찍은 신대 <웃음> 찍었던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졸업식 날 찍었던 거네요 네 암튼 우리 픽스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픽스이크또 내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용입니다 제가 고른 픽스분 바로 이분입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 분을 뽑은 이유는 바로 몰입감 때문인데요 정말 게임 화면 같은 퀄리티 때문에 저희 멤버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게임이 있다면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꼭 게임을 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애장품은 어, 저와 엄청난 추억이 담겨있는 신발입니다 이렇게 케이스에도 제가 사인해놨고요 신발 곳곳에도 보면 사인을 되게 많이 해놨습니다 약간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재밌게 소중하게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엄청나게 고민해본 결과 저는 유분을 뽑았습니다. 와, 와. 네, 제가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요. 일단 짱구가 영화를 보러 갔다는 컨셉이 정말 일단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게 너무 신선했고요. 게다가 저희 CX의 무대, 예능감 감동 포인트까지 가득 담아주셔가지고 약간 저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나무 그런 느낌이 저에게 바로 느껴져가지고 저도 바로 뽑아왔는데 저희도 픽스분들 아끼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애장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걸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유소년 축구를 꽤 그래도 오래 했었는데 그때 진짜 정말 아꼈던 축구공과 그때 사용했던 유니폼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존경하는 축구 선수님이 계셔가지고 이사인볼은 풋살볼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한번두번 번 갖고 놀았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했는데 여기다가 제사인까지더 해가지고 일단 요거 하나랑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축구대회에서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MVP 탄그 대회에서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수님의 사인과 제 사인도 함께 했고요 뒤에 또 이렇게 제 이름과 제 등번호까지 여기도 존경하는 선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유니폼과 축구공을 준비해봤는데요 팩스분들 뭐방 꾸미시거나 할때 같이 이렇게 전시하면 이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좋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다섯 분의 당첨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당첨되신 다섯 분의 당첨자분들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여하신 계정을 확인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픽스분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 c 스였습니다 둘, 셋! 이 m x 감사합니다. 안녕.